안녕하세요. 현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새로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지금 촬영을 시작해서요. 그거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뭐 가족들이랑 그래도 밥한 끼는 같이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추석 끝나자마자 또 촬영하러 또 가야 돼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또올 추석도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. 빌어보죠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안됩니다 네. 원래 여긴 제 소원을 적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가족분들 그리고 친지 분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11월쯤 새로운 드라마로 여러분들 또 찾아뵐 것 같은데요.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